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요 메인 이벤트 사은품 당첨 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까볼게요 이거 돈한푼안 드리고 밥만 먹고 얻어낸 택배 전자제품 영원짜리 전자제품. 영원짜리. 와. 와, 이씨. 표정 봐. 야, <웃음> 엄청 좋아. <웃음> 자, 여러분. 아직 뭔지 몰라? 아직 몰라? 보여요. 아 뭐야? 주피만지. 아. 다라라라라. 아 지금 어. 와. 와. 아, 씨, 못 가겠다, 형들 이거. 이 중고로 팔 수도 있잖아. 구독자 아. 이벤트? 구독자 이벤트.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구독자 이벤트. 와. <웃음> 최고다. 열어봐야 알아. 진짜 콩나물 들어있수 있어. 우와, 콩나물 아니에요? 콩나물? <목소리도> 콩나물 한 개를 천 원. 간다. 아아아아아아. 아, 아 까기 싫어. 이거 중국 나라에 팔면 15만 원 받을 텐데. 이거아 2세대래. 와 <목소리도> 이거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거겠네요. 그러니까 이 세금 버전입니다. 이거. 사실 내가 쓸리도 없지만 나는 갤럭시 유저지만 아 비켜다 답이 길래 이건 뭐지? 설명서 설명서 어, 설명서 어 메인 이벤트 응. <웃음> 표정 봐안테유방 <웃음> <아한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오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<웃음> 어, 반짝반짝 <웃음> 껴줘야지, 껴줘야지. 나 이어폰 끼지도 않지만... 어, 여기 불 들어와. 뭐야? 충전. 아, 충전. 충전하라고? 그 껴있으면 충전되고 있다고. 아, 아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요, 비키님비에 어. 들어가서 중고를 안 살래요. 우와~~ <웃음> 이런 느낌 네, 인싸가 돼 네. 인싸 네. 네. <웃음> 이벤트 안 해요 인싸가 되었어요 <웃음> 그럼 이만 돈 주고 사세요 여러분 안녕 <웃음> <웃음>